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카짓의 얼굴과 몸통을 리택해주는 모드예요. 얼굴의 리텍모드는 생김새를 교정해주는 것이 아닌 털의 표현을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며 몸통의 리텍모드는 체형을 근육질로 변화시켜줘요. 모드를 적용하고 나면 수인으로서 야성미가 뿜뿜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바닐라의 카짓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SE버전이라서 그런지 얼굴의 품질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몸통의 체형 변화는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해당 모드는 레전더리 버전으로 개발된 모드이며 다운로드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얼굴 리텍의 경우 SE버전으로 업로드된 모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다운로드는 블로그에서 분할 압축 파일을 전부 받으시고 1번의 압축을 풀어주세요. 소개한 모드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려요. 끝